음악만 준비해 안무는 내가 가르칠 테니 빨강은 모든 색의 기본이지 이번엔 천박하고 끈적하게 연출해볼까? 격렬하게 고동치는 저들의 심장 내가 잠재워주지 내 정신은 오직 내 의지에 따라 흐르지 내 작품은 역시 경쾌한 박자가 제격이지. 고속연사? 흥, 극적인 연출은 글렀고. 이열정에날 재촉한다. <웃음> 네 음악은 곧 잊혀질 거다 내 음악은 시대를 앞서가고 말이야 천박한 말투하고 어떤 바보가 네 대사를 쓴 거냐 저렇게 추한 생부체가 떠드는데 누가 신경이나 쓰겠나 행복이란 따라오른 정신 <웃음> 그 모자 정말 우스꽝스럽군 누가 그런 끔찍한 것이었나 묻기 전에말 해주지 그래 날 죽이려 했었지 이제 알겠나 예수를 죽일 수는 없다는걸 하나 대역 다이가내 공연을 넘볼 수는 없지 공연 전에 늘 긴장하기 마련 바로 그 긴장감이 꼭 필요해 이런 싸구려 무대를 살려야 하다니 저속하게 짝이 없는 무대지만 이 몸이 빛나게 해드리지 피날레를 준비해라 어, 막이 오르기전이 짜릿한 화물경 학살의 현장에서 난 피어오른다 붉은 영웅이 피어나는 꽃처럼 춤추라 노래하라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라 내 작품의 비평가들은 음, 대체로 명이 짧지 어제 오직... 총을 쏠 때만 삶의 충만함을 느낀다 총을 쏘기 전에 그 순간엔 고통이 함께하지 아, 학살의 황홀함이란 무대의 희열이 없이는 살 수가 없지 고요함에 질투가 난다 나는 늘 시끄러워야 하니까 이제 좀 그럴듯한 장면이 나오는군 예술이 네. 너의 공포 속에 꽃필 거다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나 네. 너의 죽음은 다를 거다 내안 네.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네가 깨웠구나 모든 걸 느끼고 싶다. 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. 탈원이 장전됐군. 들리지 않나? 방아쇠를 당기라는 속삭임. 행운을 빈다. <웃음> 행운을 빌어? <웃음> 흥미롭군. <웃음> 이미 죽은 목숨인 주제